그 중간에 살짝 그 손가락이 타이밍이 안 맞는 구간이 한두 군데가 있으시고요. 그리고 상행보다 하행이 여기 이제 특히 사이드키 3옥타브 부분에서 조금 느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잘하셨는데 요거 한 해체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. 템포는 올리지 마시고 지금 템포로 조금 더 연습하신 다음에 제출해주세요. <목소리>